동맥의 협착 폐색병력자가 대퇴부 골절로 지방세전 중후군이 아닌 자발성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급 재해장애 연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2017 가단 10820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피부험자 B는 사고 당시 92세 고령이고 좌측 중대 내동맥, 양측 후대 내동맥, 우측 척추동맥의 협착 및 폐색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장골골절은 지방색전증후군을 동반하고 뇌지방색전을 동반하는 빈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위에 따르면 B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외상에 따른 뇌지방색전증으로 인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. 따라서 B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외상에 따른 급성 뇌지방색전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B의 신체적 결함, 즉 질병이나 체질 요인 등의 기인한 자발성 뇌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이와 다소 다른 취지인 앞서 본 기초사실 나항의 자문의견이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골 몸통 골절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이 규정한 제1급 내지 제2급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사건 사고로 인한 예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장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